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왜이 카메라를 켰냐면 최근에 제가 카니발을 샀잖아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좀 열받는 일이 <웃음> 있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요 네. 카니발 견적서입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옵션 이렇게 넣고 뭐 기본 가격이 4.100에서 옵션 600만원 뭐 해가지고 가격이 4.740이다 그리고 자 등록비용은 취득세, 공채, 증지대, 번호판대 등록, 대행료를 포함한 금액이라서 340만원이 들죠 근데 이 중에서 이 40만원 공채 이거는 제외하고 취득세 7%가 총 300만원이 나오게 됐어요 지금 보면 자. 300만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돈을 제가 내야지 제 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뭐차구매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10월 달에 셋째가 저희한테 또 찾아와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축복을 받았죠 그 셋째가 이제 내년 6월에 출산 예정일이 잡혔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자녀 혜택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다자녀는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이제 출산을 한 경우에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21년에 새롭게 나온게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가 있을 때는 뭐 청약통장에 가입 있는 경우에 특별 공급을 해주는 제도 이건 뭐 굉장히 큰 제도죠. 뭐 네, 좋습니다. 주차장 할인 뭐 주차는 50%인데 저희가 주차 요금 뭐한 달에 주차 요금을 얼마나 할까요? 공영 주차장에 뭐 일반 개인 주차장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점심 시간에 보통 뭐한 시간 반 이렇게 무료까지 하니까 주차장에 내는 거뭐 일주일에 한 2, 3천 원? 많아봤자 한만 원? 한 달에 뭐 10만 원 쓴다 그래도 5만 원 정도. 네, 큰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 코로나라서 지금 2년 동안 해외못 나갔죠? 보통 주차장 가면은 한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갔다 오면 주차장 비용이 인천공항에 보통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 뭐한 3만원 정도 공항 뭐 놀러 갔다 오는데 200만원, 300만원 쓰는데 3만원 뭐 하려면 그렇게 뭐큰건 아닌가 연말정산 뭐 3명 했을때 6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자녀 한명은 5만원, 두명은 30만원 되기 때문에 뭐. 꼭 다자녀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유아 2인 이상 모든 세대는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가 부여돼. 어 이건 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기차요금 할인 기차요금 KTX SLRT 할인 을 받을 수 있는데 30% 감면 기차요금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차량 매입하는 것 때문에 부산 SRT 타고 왔는데 부산 가는 게한 5만원인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30%면 15,000원까지 그러면 가족 4명이 운행하면 은 엄마 둘 10만원에 애기 셋 하면 은한 6만원 16만원 정도 인데 여기서 30만원 빼준다 그러면 은한 4만 5천원 정도 빠지네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은 그래도 뭐 교통비 좀 괜찮은 혜택이라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SRT를 아 자녀가 3명인데 SRT를 타고 이동한다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마 대중교통으로 자녀들하고 어디 갔다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국민연금 자, 좋아 좋아 좋아 뭐 이거는 연금 나중에 나중일이죠 나중일 정말로 뭐 나중에 행복카드 카드에 따라서 이렇게 뭐 조건이 좀 좋은 카드가 있나봐요 출산 축하금 지원 요건 이제 시지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도 뭐 150인가 뭐 얼마 받기로 돼있습니다 근데 첫째도 주고 둘째도 줘요 근데 이제 인구수가 좀 많은 데는 좀덜 주고 좀 없는 데는 좀 많이 줍니다 자 장학금 지원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세 자녀 이상을 준 자단 혈택이 대학생에 한해 연간 5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요즘에 대학장학금이 얼마죠? 저 다닐 때는 한4 5 0 50만원 정도 했었는데 연간 520만원 이니까 50%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다 반값이니까 1년에 반 정도가 좀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점에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문제가 뭐냐면 520만원을 대학을 간 사람한테 해주는게 아니라 20살 이상이면은 연간 5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명한테 그럼 뭐냐 한 달에 50만원 용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꼭 대학을 가야지만 주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거긴 한데 이게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방송통신대 이런 데서도 주나? 오늘 할 얘기는 사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취득록세 할인이에요 제가 이번에 카니발을 사면서 조금 전에 나왔던 이 3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자녀 혜택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해드립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웃도는 상태에서는 85%만 감면됩니다 이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전비를 저는 45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50만 원을 지금 사실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냐.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어, 저 다자녀 지금 임신 확인증도 있고 하니까 다자녀가 가능하죠? 그랬더니 다자녀 할인 혜택은 출생을 한 이후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이없죠. 자, 가여서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개별 소비세도 임신확인증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보셨던 특별공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신확인증만 있어도 이 대상에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혜택들이 임신확인증만 있어도 다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왜 유도 자동차 취등록세만 출산을 해야지 혜택을 주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뱃속에 있는 셋째 아이가 9월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 12주 차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6월달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우리 집 차가 아이를 3명을 케어할 수 없는 차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의 아빠라면 정상적인 사고의 부모라면 아이들을 3명을 케어할 수 있는 차량을 언제 사겠습니까 1년이 이렇게 있어요 에, 그러면은 지금 아이가 2022년이라고 보자고요 이 6월달에 태어나 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빠야 지금 11월이에요 에, 그러면 차를 언제 사겠어? 이때 사요? 5월에? 에? 6월에 삽니까? 7월에 삽니까? 아 정상적인 아빠가 어떻게 이거를 그때 결정해 미리 사서 옮겨놓고 애를 태울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신생아를 바로 차에 태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집으로 데려왔을 때 혹시 병원을 가거나 예방접종을 마칠 일이 있으면 이미 바꾼 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은 출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거면 두 번째 출생을 한 다음에 환급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환급되는 제도도 없어 도대체 이게 뭔 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혜택이라고 이걸 줘 놓고 이거 가지고 다자녀 혜택이니까 취득록수 감면 받으세요. 아 근데 애기 태어난 다음에 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은 이래놓고서 정치 뭐 표달라고 해?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나 진짜 이거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200만원이 돈이 아 그리고 제가 또 이거에 대해 찾아보다 열받은 걸 보세요. 이 기사란 보시죠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OECD 출산율과 비교해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2040년까지 인구 감소 시기를 예상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앞당겨질 것 같다 그런데 근데 OECD 평균은 지금도 2018년 19년 된다고 해서 떨어져 봤자 0.554 이렇게 떨어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9.8이었다가 2 0 2 0년에 떨어졌어 그0 0 1년0 이거보다 더 떨어졌겠죠 2 0 0 2년에더 떨어져 0 0 0 0 0 0 0 0 0 0 0 0 0아0 0 0 0 0 0 0한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통 7 0만명8 0만명이0게 봤습니다 네2 0 0 2년0 0 0 0년0 0 0 0제0 0 0 0 2 0 0 0 년에 수능을 봤으니까. 그럼 나라에서 이거를 다자녀 혜택을 장려하고 애를 알아 0 0 0 0 0 이따위 거래놓고서는 지금 뭘애기를 낳겠다고 시동부부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지.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 많다고 애한명 낳는데 50만원 주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낳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한테 병원비로 쓰라고 나라에서 준 돈이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주사들만 맞춰도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어, 진짜. 신경질이 난다니까, 아주. 나중에 스무 살 되면 은 2021년에 태어난 애가 20만명 밖에 안 된다니까 이러 경제가 돌아갑니까 이게?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2018년 26조 3천억 원 2009년 32조 3천억 원 작년에 37조 6천억 원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보세요 37조 100만 1 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7조 이 돈이에요. 물론 이 돈이 전부 출생한신생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 너무 그 아야 너 바보냐 이런 소리 들어요. 출산 장려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혼모한테도 어 지원이 돼야 되고 더 이제 불우한 아이들한테나 지원이 돼야 되고 또 미혼 여성들한테 당연히 지원이 돼야 돼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뭐 교육이라든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 원다 어디다 썼냐? 이거 보고 2016년부터 지금 한 건데. 애기 들고 있는 애기 엄마 눈에서 눈물 나오죠 지금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취직까지 뭐 당연히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도 지원을 해야 돼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건 당연해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뭐 난임부부들 지원 난임부부들이 뭐 시험관 아기아 기한 저도 지인 중에서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해요 자 공공어린이집 확대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사실 정말, 아이를 난다고 해도, 정말 최소한으로 아이를 뭐 위급할 때나 이럴 때 옮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정말 필요해요. 요즘에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아이들 신생 안고 대중교통 탈수 있으니까 못 타요.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이 많다. 23조 4천억이 이르는 예산 가운데서, 말이 됩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 지금 이 역할을, 그래. 아,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다른 거랑 다 다르게 아이를 낳아야지만 취혼노스에 주겠다 오케이 근데 애를 임신하기 전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 안에 보통 임신 기간은 1년이니까 10개월이니까 1년으로 하는 게 적당하겠죠 1년 이후에 출생 확인이 되면 그걸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해야지 도대체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 다 가게도 어렵다고 하는데, 25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차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아이가 다자녀다 그러면 그랜저를 사진 않잖아요. SUV를 대부분 살 거란 말입니다. 그랜저 뭐, 5인승 아니에요. 근데 카시트를 태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뒤에다 카시트를 3개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SUV를 산단 말이에요. 최소한 차가 3천만원이야. 그럼 210만원이에요, 210만원. 210만원이 이전비라고.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지 이걸 안 해주면 어떡 하다는 얘기 아까 200만원까지는 지원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죠? 전에 가면 되지만 10만원만 내면 되잖아 200만원 옷도는 상태 85% 가면 20만원만 내면 되잖아 아, 진짜 아 이런 정책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출산했을 때 아이가 있으면은 꼭 다둥이한테만이 아니라 한명나왔을 때도 30% 40% 해주고 2명 나왔을 때 50% 60% 해주고 3명 나왔을 때 3명은 사실 더 힘드니까 뭐 전액으로 해주는가 뭐 이런 차등을 당연히 줘야겠죠 애들은 다 되게 소중하고 나야 되기 때문에 뭐 3명 낳은 사람한테만 특혜를 준다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반대예요 근데 취등록스에 대해서 요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뭐 출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기준 잡고 선긋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은 뭐 차를 자기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말 혜택들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오늘 제가 주아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저 이거 사실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결혼한 다음에 애기 낳는 요즘에 신혼부부들 결혼 바로 하면 애 바로 안 갖는 사람더 많은 거 아시죠? 예 네. 그런 사람들 애기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저런 거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제가 청원 오늘 요 영상 끄고 바로 할게요 제가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많이 좀 정말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결혼 하시게 되실 거예요 요즘 요즘에 뭐열로족이나뭐 그런 결혼 안 하는 게뭐 그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좋은 짝만나서 결혼하셔야 되고 빨리 빨리 예쁜 아이 낳으셔서 또 미래에 또 도모하셔야 되니까 아기 키우면 난리 납니다 게임 볼때 그러게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멘토해준 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